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알파 네트워크 출금이 어, 된다라고 하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서 또 추가적으로 좀더 팔려가지고 네, 벌써 또 이렇게 또 8달러가 됐습니다. 출금을 다 완료하고 나서 어, 현재 지금 그 알파엑체인지가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트레이드 볼륨 자체가 일단 100만 달러를 여기 자체적으로 표기되고 있는 데이터 값으로는 100만 달러를 일단 넘겼구요 어, 순환되고 있는 양은 이제 어, 우리가 채굴되고 있는 양, 채굴된 양 어, 38,252만 6천 개가 순환이 되고 있고 총 발행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대비해서는 가격적으로 좀 어, 내려간 상태이구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알파 네트워크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글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든 아니든간에 이러한 소식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넘어가고 전체적인 어,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어, 그냥 참조만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이 떴는데 알파 네트워크 뉴스 페이스북에. 자, 전세계 알파 네트워크 광부들에게 자 우리는 알파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할 것이다. 이 단계는 ANC 마이닝풀로부터 ANC 코인의 채굴의 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때까지는 마이닝풀 안에서 총 ANC가 순환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것. 팀의 다음 단계는 노드 운영자에게 PC용 PMN, 물리적 마이닝 노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거래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수단을 개발을 할 것이다. 자, 이 보상은 ANC 거래에 첨부된 이게 화상 메커니즘이 이제 번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 c h a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소각 메커니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것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기존에 알파 네트워크 익스체인지가 이렇게 출시를 할때 요게 지금 2단계 때 출시를 한 거거든요. 현재 지금 그케런티히어가 이제 지금 현재 2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파 익스체인지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알파 익스체인지의 개념상으로 보면 어, 알파 익스체인지에서 그 만약에 이제 청계를 이제 누군가가 팔아요. 판매자가 팔고 어, B라는 구매자가 이것을 사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청계 중에 청계는 구매자에게 그대로 전송도 되고 청계를 판 만큼 어, USDT로 판매자는 USDT를 얻어 갑니다. 그런데 이 청계의 일부 아주 작은 비율을 소각 진행을 하고 이 소각된 양을 소각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시 마이닝 풀로 반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A라는 판매자, 이 판매자와 B라는 구매자가 있을 때, 이렇게 팔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가 소각이 되는데, 이 소각이 다시 마이닝 풀로 돌아온다. 그래서 마이닝 풀에서, 그니까 이 5억 개의 반행된 코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보상은 ANC 거래에 첨부된 범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산된다 라고 하는 말과 어,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P2P 거래는, 어, P2P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알파 네트워크 안에서의 생태계에서는 가스요금은 무료이다. 다만 알파 네트워크 유틸리티를 통해서 수행되는 거래 일부 그러니까 어, 타사 개발팀이 만든 것, 타사 개발자가 개발한 거래에 대해서는 가스 요금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자, 알파 네트워크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드를 실행할 PC가 없지만 웬만하면 있는 것이 좋겠지만 자, 이러한 범주의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수단도 있을 것이다. 자, 다음 공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달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백서 상에 보면 이제 패스 3단계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단계의 프로젝트의 시작은 마이닝 풀의 끝남과 같이 이제 시작된다. 끝나는 것이 재반이 돼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닝 풀이 이제 곧 채굴이 종류가 될 것임이, 어,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마이닝 이런 식으로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때, 알파 SDK, 알파 네트워크 어 자체적인 SDK를 확장을 해서 생태계 확장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알파코인을 이제 가맹점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하루아침 에 이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로드맵 진행 방향도 공개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어째됐건 일단 알파 네트워크 일단 채굴를한 것을 가지고 일단 출금은 되는 방향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다음 공지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일단은 관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